너무 쉬워. 풀을 씻을 거다. 너무 번거롭다.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내 처음 만난 그날만 게 그날만 게 예. 아, 너무 쉽다. 리 없이 타오르는 볼꽃같이 마지막처럼 내 입맞게. 예. 달빛 아래 내 맘은 설레. 자 김김 모함 뭐. 오오고아 웃어주면 안돼오고오고 무가라 네나 오늘 기인장대 뭐 기인장대 기인장 기긴장대나도 오늘 조금 기인장대 네잘 들립니다 아. 야! 네, 하루에 네번 사랑을 <웃음> 말하고 <웃음> 여덟 번어 뭐야? 다섯 번의 키스를 해줘 말하고 하루에 사뭐 뭐지? 가사가? <웃음> Holy shit! Aslam l i 오마 신데루! 신데루 나미! 나미! 신데 나미!